네, 안녕하세요. 본포이트 조정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도커에서 발생하는 로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도커 컨테이너를 이제 여러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로고들을 보는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목적들이 있겠죠. 어, 첫 번째는 저희가 웹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돼요. 특히 지금 전번 시간에 배웠듯이 도커 프로필 그 ps 이렇게 명령을 치면은 두 개의 지금 현재 도커 컨테이너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웹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웹서비스는 여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게 만약 제대로 동작이 되고 있지 않으면은 뭔가가 환경 설정들이 틀렸겠죠. 예, 그랬을때 이제 로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트러블 슈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IT 보안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도커의 캔터인으로, 캔터인으로 기반으로 이제 웹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침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트 취약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공격을 당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로그가 남을 겁니다. 그 로그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아마도 침해 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로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저장되고 또 어떤 것을 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씩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뭐 도커 컨테이너 기반에 공부를 하면서 사실 어려워요 이게 구조가요 막 어렵고 어떻게 설정했냐에 따라서 만든 사람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워드프레스가 현재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워드프레스는 당연히 이제 바에 로그 우리가 아파치 환경으로 현재 돌고 있기 때문에 바에 로그에 어, 쌓이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호스트에 쌓이는 게 아니고 각각 컨테이너에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접속을 하시고 또 이게 한번 뭐 이렇게 접근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접근을 해보면은 로그가 쌓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워드프레스 도커 컨테이너는 바로 요거죠. 이미지죠. 그래서 여기에 이 안에 저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exec 어, 요거는 예전에 제가 유튜브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요. 그래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라는 네임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쉘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도커 워드프레스 어, 예, 바에 따따따 기본적으로는 현재 바에 따따따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디렉토리 객 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로 ls -al 하시면은 워드프레스 현재 어 그 소스 코드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웹 로그를 쪽으로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웹 로그 쪽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또 며칠 전에 제가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제가 이제 도커 환경에다가 침해 사고를 이제 발생시켜가지고 그걸 분석해보라라고 했는데, 또 학생들이 아직은 또 이제 로그 분석이 어디에 남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영상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c d 에바엔 그, 니 그, 바에, 딱, 그, 로고 쪽이죠. 예, 로고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l s a 라면 우리가 봤듯이, 아파치 환경에 대한, 어, 로고는 여기에 남게고요. 그 다음에 기타, 어, 로고들은 또 이쪽에, 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파치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아파치2로 들어가셔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남게 되는 거죠. SS 로그하고, 이제, 에러 로그가, 기타, 여러 가지 로그들이 남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SS 로그라고 보통 보면은, 이제, SS 로그에 현재 남게 되면은, 얘만 현재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 이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쪽으로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현재 보면은, 쌓이고 있지가 않아요. 저희가 접근을 할 때마다 예, 접근을 할 때마다 여기에 어, 크기가 예, 변경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야 하는 건데 사이즈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 dev stdout라고 하면은 외부 출력이에요. 외부로 출력한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바로 이제 d o c k e 라는 곳에다가 이제 통합으로 출력이 되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d o 컨테이너를 만든 예, 만들 때 또 지적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쌓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컨테이너 안에 있는 SS 로고에 아니면 다른 로고 파일에 쌓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외부에 Docker 어, Logs라는 곳에 같이 어, 통합적으로 출력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냐 이런 경우에는 외부 쪽으로 보셔서, 이게 이제 외부, 외부 거든요. 외부, 호스트입니다. 호스트요. 호스트인 것이고, 호스트에서 도커, 예, 도커, 그 다음에, 음, 로그스라고 하시면은, 있습니다. 로그스라고 있죠. 그래서, 도커 로그스라는 것을 이제 도커 쪽에서 지원을, 하,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도커 로그스라고 하면은, 예, 지정을 안 해줬군요. 그래서 도커 로그스,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저희가 네이밍, 컨테이너 네이밍을 치시면은, 이렇게, 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저희가 접근했던 정보들이 이쪽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웹로그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시스템과 관련된, 아파치에 관련된 그런 로그들과 같이 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아파치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뭐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설정이 어떻게, 지금 현재 보면은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요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만약, 아파치가 제대로 돌지 않는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게 도커 로그지에 여쪽에 쌓이게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쌓이게 되겠죠? 당연히요. 계속 로그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이나, 여러가지 웹로그 분석을 할 때도, 바로 여기 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파일들은 또 어디에 남냐? 라는 것이, 어,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커에서는 요 파일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요 도커 인스펙트에 대해서는 또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도커 인스펙트 그, 워드프레스죠. 네, 워드프레스 명령을 쳐주시면은, 이 도커 컨테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네트워크 설정들, 그 다음에 기본 이 프로세스 설정들, 그 다음에 로그들이 어디에 남기는가,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고,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어, 이렇게 환경 설정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안에서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침해 사고 분석이나 이제 포렌즈 분석을 할때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앤데, 우선 이것보다도 어, 우선은 이제 로그, 제이슨 파일들이 어디에 남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으로 올리면은, 음, 거의 상단에 있어요. 요거 상단에 있고, 그 이미지 정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라는 곳이, 이것이 이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생성을 하면은, 바로 바에, 그 다음에 live docker containers라는 곳에 id 값과 함께 여기에 도커 컨테이너 관련된 이미지들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커들을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네이밍으로 다른 네임으로 또 이것을 복사해서 실행을 했을 때 여기에 자동으로 그 도커 컨테이너 아이디 값과 함께 부여가 되면서 여기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럼 로그 패스라고 있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죠 요거 제이슨 파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까지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 바로 앞에 단입니다 바로 앞에까지 복사를 해서 여기로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관리자 권한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접근을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json 파일들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stdout과 관련된 json 파일과 로그들 같은 경우는 바로 요 파일입니다 2.0.1 6 요쪽 파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 제일 상단에 이렇게 로그들이 있죠 그래서 요 파일이에요 그래서 요 파일을 복사를 해서 찍으시면은 아까 저희들이 봤던 거하고 동일한 예 로그들이 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들을 우리가 볼 때는 예, 여기까지 접근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금방 저희가 했듯이 어 도커 로그스 워드프레스 하면은 요 파일이 열리면서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때는 이 파일이 지워지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파일을 또 지우고 예,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로그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나중에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로그들이 또 이제 그 쌓이는 것들이 용량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인스펙트 관련된 것들을 설명을 할 때.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